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546회 전업투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이 44배가 터졌죠. 자, 위클리 옵션이 오늘 6시간 만에, 그죠? 6시간 만에 44배가 터졌습니다. 콜 옵션 인데 한번 볼까요 자이 종목입니다 위클리 옵션 콜예 요건 오늘 목요일날 어, 오늘 2020년 12월 24일이죠 에? 목요일인데 377.5 짜리 이 종목이 행사 가격이 377.5 이 종목이 4 4 0 0 터졌어요 자 오늘 최저가는 아침 시가에 샀다고 보고 그죠? 0.05죠. 0.05가 최고가가 5시간 반 정도 되는 시점에 2.21까지 올랐어요. 이게 4400이 40,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4 40, 4배 그래프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에, 6시간 만에 그죠? 음, 정확히 한 5시간 반 정도 됩니다 2.2일 까지 고가거죠 2.2일이고 아침 시가가 0.05 입니다 아 이게 40, 지르면, 네. 4 4배가 터졌어요 그럼 100만원 지르면 4400입니다 100만원 질렀어요 하, 이렇게 가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음. 이게 종가까지 가게 되면은, 그죠? 종가가 오늘 지금, 결제지수는 379.18이죠? 379.18 마이너스 행사 가격 하면 되죠? 379.18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얼마입니까? 377.5죠? 어? 377.5. 377.5. 예, 1.68에, 예. 예, 결제를 봤습니다 1.68. 1.68 나누기 예, 0.05 하면 그죠? 아침 시가. 33배입니다. 33배. 결제 들어가도 어, 33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결제하기 전에는 그죠? 0.93이었는데, 아, 이게, 아, 1.69원, 어, 그 얼마였죠? 자. 아, 이거 계산하는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고스피 200개수 379.18 그죠?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죠. 그죠? 377.5 377 이코로. 자 379.18 마이너스 377.5. 여기 이제 결제 예, 가격이 되는 거죠. 1.68. 이걸로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0 0 5로 만화 매수했던 사람은 1.68로 결제를 받는 거죠. 1.68이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죠 이게 25만원 하아 그죠? 2 5만한 계약당 25만원. 25만원. 이걸한 계약당 4 2만원 되죠, 그죠? 10계약을 사게 되면, 예. 420만원 그죠. 10개 해봐요. 야 0.05 니까 곱하기 15만원 곱하기 10개야. 12만 5천원 투자해 가지고죠. 예. 4400가 됩니다. 550만원 이 되는거죠. 음. 그러니까 뭐 100만원 투자하면 4400만원 또는 33배까지 터지니까 100만원 투자했던 게 결제하게 되면 3,300만이 됩니다. 이거 장중에는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싸우나 갔다 와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포착하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장이 우리라고는 뭐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죠. 그죠? 예측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자그 포착하는 방법을 나중에 막판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46회 깡통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나기 라는 주제로 3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으로 돈 버는 시대죠. 그죠? 지금은 50대인 사람들이 노동으로는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죠? 노동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병원비로 더 돈이 더, 더 날라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50대 분들에게 투자 실패로 또는 사업 실패로 좌절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쉽지가 않아요 이좋원장에 수익도 못 내고, 참, 암담이 짝이 없습니다. 이 44배 터지는 이런 날이 있는데, 이걸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나고 보면, 아, 이런 장이 왔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어떻습니까? 붕 뜨가 올랐죠? 그죠? 이거 5분 봉 차트인데, 아침부터 붕 떠가 올라왔어요. 저나 <웃음> 뭐 하락적으로 파는 바람에 그 잡을 수 없더라고. 다시 여기서 매수로 깔아타가지고. 거의 막 본전으로 나왔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샀다가 조금 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막판까지 지금 매수를, 주식을 1200, 43억 이나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은 1등 공시는 금융투자죠. 7585억을 주식을 샀습니다. 연기금은 988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렇죠? 자, 금융투자가 주식을 들을까? 아침부터 이렇게 사재겠습니다 7585억 연기금은 매도를 쳤죠. 988억 외국인들은 콜 매도를 했어요. 이게 125억이나 했어요. 죠. 그렇죠? 풋옵션은 매수를 했습니다 52억 이 옵션은 완전 하방이에요 지금 뭐 해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하방으로 구축을 해놨어요 주식은 일단 이렇게 아침에 좀사재끼면서 1243억 매수를 했고 워낙 뭐 개인들이 뭐 매도를 했는데 총합 주가 지수는 그죠? 어제보다 47포인트 오른 2806입니다. <웃음> 3,000포인트 간다더만, 진짜 3,000포인트 가겠죠? 어, 선물 지수는 374. 점이거는또 미니로 해놨네. 374.10. 10으로 꽁충 뛰었습니다. 고지 대비 8.45포인트 오른 374.10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어, 44배가 터진 위클리 옵션. 아, 공부해 볼 가치가 있죠. 기회가 옵니다. 자주 어, 봐요, 지금. 위클로옵션이 만기 되는 날 이렇게 큰 변동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증시는 그죠? 오늘 외국증시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미미했습니다. 별 변동이 없었어요. 아주 미미했는데 우리증시만 유독 시럽게 이렇게 폭동을 했습니다. 그죠? 선물지수는 2.31%는 올랐어요. 그죠? 8.45% 홍콩 증시도 뭐 마이너스 0.50 이었어요. 뭐니케도뭐 0.54% 오른 것 밖에 없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폭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이 행보를 그죠? 며칠간 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12일 동안 계속 행보를 했습니다. 그의 2주 동안 그죠? 행보하다가 이 행복한 고점을 오늘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 치는 모습이었죠 그죠? 일봉상 매도신호가 나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완전히 역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매수신호는 이제 언제 뜨겠죠 또 일봉상으로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장이 오리라고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자 모의투자 내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4400억 40, 원을 고 모의투자 잔고는 오늘 좀이 시간이 약간 틀린데 지금 추정자산 은 22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깨먹었어요 그죠 자 차트는 5500까지 손실 났던게 33억까지 35억까지 올라갔죠 누적 수익이 35억까지 갔다가 고점을 치고 지금은 18억 9천만으로 누적 수익이 18억 9천 이게 10월 21일 날 1억으로 출발했던 거죠 1억으로 출발했던 게 지금 1억 8천 8백 1억 8천 9백만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7 7일이 되어야 되는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깨먹었어요. 가만히 그냥 콜로 가지고 있었으면 예, 벌써 도달했을 것 같은데, 음, 포지션 변경하는 바람에, 예, 조금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콜로 지금 다 갈아탔습니다. 오늘, 중 오늘, 가갈아탄 예,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물 차트 오고죠? 음. 오늘 자 됐고 자 외국은 포지션이 주식은 1243억 매수를 했고 콜옵션은 125억 매도를 했죠 푸드옵션은 52억을 매수를 해가지고 옵션 방향은 하방입니다 그죠 하방의 선물은 상방 주식도 상방 그럼 옵션은 횟지로 보이지죠 그죠 하라 위험을 대비해서 해치를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5분 목 차트죠. 아침에, 오늘 10월, 오늘 12월 24일인데 아침부터 어제의 고점을 다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그 전법이, 예, 네, 완전 밑으로 그죠? 응, 폭락시켜놓고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죠. 그죠? 응. 어제 올렸다가 행보해 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행보했다가 또 올리고 이런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오실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자 6시간만에 콜 44배가 터진 그래프죠 이게 이거는 저 33배가 되죠, 그죠? 박판에 정산을 하게 되면 33배가 되겠습니다. 1.68 나누기 0.05 아침식가, 그죠? 네, 33배가 되겠습니다. 결제 에 들어가도 33배가 터졌어요. 대단하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일봉상. 콜라가 어, 377.5 짜리가 어, 이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그죠? 저번에 모의투자내역이죠? 뭐 12월 14일자 그죠? 12월 14일자 12월 이 상태에 있는데 에, 자, 이 상태로 됐죠. 마이모유 투자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서. 옵션은 방향이 바뀌면 바로 갈아타야 됩니다. 어, 하는 순간에 제로로 향합니다. 자, 깡통 인생에서 바닥에서 재기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바닥에서, 그죠?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로 실패하신 분들께 또는 사업 투자로 실패하신 분께 제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아,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도 목요일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예, 일어난 겁니다 그죠 요즘 목요일마다 어, 한번씩 이렇게 대박이 터지니까 자주 터지진 않죠 어쩌다 한 번씩 터져요. 그죠?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상승장의 매력이죠? 자고 일어나면 또 양봉, 자고 일어나면 또 양봉. 계속 상승할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도 1월 효과가 또 있을 테니까 1월 효과일 수도, 일대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1월, 1월 달에 또 폭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장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옵션 투자는 깡통이 됩니다 특히 위클리 옵션은 뭐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깡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간파 하셔야 되고 자, 1월 2021년 4월까지 400포인트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오늘 뭐, 300, 374.10 이니까, 뭐, 26포인트 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26포인트 밖에 안 남았습니다. 4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 26포인트 같은면 8포인트 가으면 3일이면 끝나는 그러지죠 음, 400포인트가, 어, 종합주가 지수로 한, 3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예, 기원자탁금 1000만원이면 선물 옵션을 매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의투자 10시간 이수하고 사전교육 10시간 이수하게 되면 예, 선물 옵션을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인생에서 재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어 제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 모의투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어,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자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으로 매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정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 위클리 옵션이 한계일이 때문에 긴급하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프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남겨 오습니다 이걸 자꾸 봐야 아, 이런 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아,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음, 기회를 적은 금액이라도 길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의 투자 시스템인데 예. 아주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모의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월 21일날 모의투자를 했죠. 10월 21일날부터 조회를 하면 현재는 추정자산이 22억 4천만원거죠뭐 지금 날짜가 지금 새벽 2시 42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5일이에요. 어, 긴급하게 지금 이걸 자료를 남기고자 방송을 열었습니다. 초정 자산은 22억 4700만 원이고, 음, 오늘 당일 수익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월 21일 날 1억으로 출발했죠. 예, 딱 총액 1억으로 출발했던 거. 이게 5500까지 하락했어요. 누적 수익이 그죠? 그러다가, 3천2 0 0 2억, 8,000, 1억, 2,000, 2억, 7,000, 10억까지 껑충 뛰었죠. 8억, 5,000, 7억, 3,000, 6억, 7,000, 6억, 6,000, 9억, 1,000. 그래고이 10억. 그 다음에, 6억, 3,000, 12억, 13억, 5억까지 떨어졌다가, 11억, 24억. 누적 수익입니다. 26억. 그 다음, 32억. 34억까지 갔던 게, 예, 또 25억으로 내려갔다가, 또 35억으로 올라갔다가, 31억, 33억, 34, 1억, 30, 예, 20, 2억 5천, 25억, 그 다음 22억, 그 다음 17억, 16억, 16억, 24억, 17억, 18억. 그래서 지금 18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누적 수익이, 77억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콜로 지금 다 실어놨죠. 거의 뭐 1월달 물로 실어놓고 현금은 지금 4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4억 6천만원이 되었고 추정자산은 22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투자 내역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긴급하게 이 그래프 이게 다날라가니까 어, 이걸 다 카피를 했습니다. 어, 위클리 옵션 그죠. 377 자리가 이렇게 공충 44배 터진 모습입니다. 이게 아침 시가에 들어가면 0.05가 오늘 고가가 2.21 예, 44배가 터진 거죠. 그리고 종가에서 결제 들어가도 33배가 되어졌어요. 그죠. 1.64로 어, 또꽝충티였죠 그죠 1.64로 어, 결제 받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위클리 217.5짜리 이거였습니다 어제는 0.06이었죠 그죠 음, 이게 1.64로 결제를 받았죠 예? 1.64 1.68, 1.68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옵션이 만기이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이 만기이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살펴보고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1월달 거, 1월달 거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80짜리 1월달 거, 3.94인데, 음. 이것도 이제 계속 대박이 진행 중이죠 3.94 어, 이게 최저가가 0.21 이었어요 11월 23일날 11월 24일 때죠 이때가 최저가입니다 0.21이 3.94 3.94 나누기 0.21 지금 18배로 대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8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콜 380짜리 일월물 콜 2021년 일월물 380짜리 행사가격 이게 3.94 인데 이게 지금 18배가 터졌습니다. 최저 가격에서 자이 3.94가 말이죠. 계속 이거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박이 터진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대박을 간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거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분봉에 120분 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수신호 같았죠 그죠 매수신호 <웃음> 자, 이걸 이게 저도 이걸 자꾸 망각을 하는데 120분 봉에 어떤 대박의 기운이 있어요 그죠이 매도신호가 계속 유지가 되어왔던 었거예요 그동안 계속 매도신호가 유지돼 왔었고 매도니까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서우 위에서 매도를 친단 말이죠. 그래 놓고, 오늘 아침부터 매수 쪽으로, 어, 가담을 시키면서 그냥 뽑아 올려버리죠?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 고점에서는 매수를 못해요, 사람 심리로. <웃음> 고점이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하지, 사람 심리가. 매수를 하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신호는 매수가 나오죠, 그죠? 이게 끝까지 간단 말이죠. 이제 조만간, 이제, 어, 일봉에도, 이, 지금, 매도 신호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매수로 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그동안 또 생물을, 그죠? 며칠간 했지 않습니까? 이 응축된 힘이, 상방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음, 좀 염려스러운 것은 또이 콜옵션 125억 매도 풋옵션 52억 매수 이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라 치다가 또뭐 개폭락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외국인들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일단은 상승적으로 봐야 되고 아, 금융 투자가 지금 주식을 이제 오늘 7 5 5 0이基 60, 7 5 8 5续在持续进行所以不会被忽视外国人如何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进行持续 상승장은 계속持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음 120분 봉에서 그죠 매도신호 나올 때까지 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매도신호가 나오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장을 바라보면 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포인트를 공략하는 방법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6회 예, 폭등장의 조건 판별하는 방법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